안녕하십니까 통찰음식 성예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네랄입니다. 통찰음식 중에 우리가 비타민 시리즈를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네랄 시리즈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 미네랄은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강론을 들어가기 앞서 미네랄이 과연 무엇인가 총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미네랄은 그냥 일반적으로 필수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고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죠. 그래서 뭐 마그네슘을 먹는다든지 칼슘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뼈가 약하면 칼슘 먹어야 되겠다 눈이 떨리면 마그네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하면서 필수 영양제로 많이 쓰이고 또 많이 먹고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미네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물어보면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네랄은 광석 암석을 채취한 모든 구성 성분을 총칭해서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이 미네랄은 결국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중에 왜 우리 몸에서는 미네랄 을 합성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 드릴 것인데 보통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몸에 합성되지 이 않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채워야 된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우리는 식물로나 동물로 미네랄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섭취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암석이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바위가 되고 그것이 조그맣게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되죠 그러면 흙은 뒤에 젖어서 촉촉하게 되어서 거기서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그럼 식물이 그 자라면 식물과 흙이 만나서 뿌리에서 미네랄이 이제 흡수가 식물로 되어서 풀을 또 동물이 먹게 되고 그 동물을 우리가 또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미네랄은 식물로나 동물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 미네랄은 식물과 동물로 섭취를 하게 되고 액체 미네랄은 물, 강물이라든지 바닷물 등 물을 정화를 시켜서 다시 먹게 되는 것으로 미네랄을 섭취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어, 액체나 고체 미네랄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변화를 보겠습니다. 일단 음식을 먹죠. 그러면 저작을 합니다. 저작을 해서 고기라든지 야채라든지 를 잘근잘근 씹으면 장에서 소화가 되고 피로 흡수가 됩니다. 근데 피로 미네랄이 가게 되면 피에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미네랄을 먼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저장하는 곳이 과연 어딜까요? 뼈입니다. 뼈. 우리 몸에 있는 대퇴고기라든지 골반뼈라든지 손목뼈라든지 이런 뼈에서 우리 미네랄을 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합성은 못하지만 저장을 뼈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뼈에서 하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가장 보석과도 같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뼈라는 단단한 골격 안에 이 보석을 숨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골 국물이라든지 동물의 뼈를 우려서 담을 때 고기 육수다 그러면은 그 육수가 우리가 안에 있는 골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 골수를 다른 말로 미네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은 저장될 때 골격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바깥에 있는 피질골 말고 안에 있는 해면골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은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할때 에너지가 쓰일 때 미네랄이 아주 중요하게 씁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필수 영양소라고 하죠. 어, 이 필수 영양소는 사실 네 가지입니다.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그리고 필수 지방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네 가지를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네랄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뼈에 우리가 결국 담아 있다는 것은 포양에 있는 미네랄들이 결국 식물을 통해서든 동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저장이 되어 있는 미네랄들이 각종 대사 과정에서 효소 반응을 통해서 없어서는안 되는 그런 중요한 작용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뼈 안에는 약알칼리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은 자체는 산성에서는 잘 살지 못하고 약알칼리 성에서 존재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에 쓸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가공 탄수화물이나 고기나 술 담배 같은 이런 화학 물질을 계속 먹게 되면 몸은 점점 산성으로 바뀝니다. 그 특히 산성으로 바뀌는 곳이 어디냐 하면 림프 내가 되겠는데요. 림프관은 원래는 약알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맥은 가장 수지 좋은 거, 정맥은 영양물이 빠져 나간 거,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구라고 얘기했죠 상수도 중수도가 아닌 하수구라고 했는데 이 하수구는 약 알칼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림프를 통해서 미네랄이 움직이면서 뼈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 림프가 오염이 되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오염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것인데 이 림프가 오염이 되면 림프는 산성화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몸에 돌아다니면서 점점점 산성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골수 자체가 산성으로 바뀌면서 미네랄은 살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고 결과적으로는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액체 미네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가죠 원래는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것을 계속 흡수를 해서 중요한 미네랄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재흡수를 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우리 몸이 산성화로 바뀌어 버리면 은 결과적으로 콩팥도 견디다 못해서 소변으로 미네랄을 계속 뺄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미네랄을 영양제로 챙겨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빵이나 라면을 먹고 또 늦게 자고 그러면 림프 오염이 되니까 먹었던 그 미네랄이 결과적으로는 또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골수에 있는 개수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은 뼈는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굴 뼈를 볼까요? 얼굴 뼈에 있는 미네랄들이 먹었던 음식들로 인해서 빵이나 라면이나 치킨, 피자, 콜라, 사이다 등으로 계속 절여져 있다. 그러면은 이 미네랄들은 산성화되어 있으니까 점점점 골수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뼈는 볼륨이 줄게 됩니다. 뼈가 볼륨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노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네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뼈는 튼튼하고 노화는 적어지는 것이고, 미네랄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노화는 빨리 될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더욱더 미네랄이 부족이 생기면은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얼굴뼈 특히 치아를 담당하고 있는 주위에 치조골이 뼈가 약해진다 미네랄이 빠져나간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풍치라든지 나중에 심하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든지 치아가 약해진다는 것은 몸에서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 치아는 뼈의 가장 랜드마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그널이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냐 강하냐를 보면 내뼈 뼈가 강하냐 약하냐 를알수 있고 뼈가 약하다는 것은 골수가 약하다는 뜻이고 골수가 약하다는 것은 미네랄이 적게 있다 그 미네랄 이 적게 있다는 뜻은 우리 몸이 점점 산성화 되어서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 몸에서 산성화 되었다는 것은 림프가 오염이 되어 있는 그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필수 영양소를 섭취를 해도 우리 몸에서는 계속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홈쇼핑이든 인터넷에서 아무리 많은 영양제를 먹었다 하더라도 내몸 자체가 산성하면 그것은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영양제를 한번 볼까요? 미네랄 영양제는 대부분 유효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몇 년이죠? 그러면은 뭘 넣었을까요? 방부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제를 넣게 되고 밀가루도 넣게 되겠죠 밀도 우리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로 만든 미네랄은 동물보다는 조금은 낫겠죠 동물성 미네랄이 왜 식물성 보다 왜 좋지 않을까요 그것은 동물이 사육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닭이라든지 소 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 우리가 방목을 하는 경우는 농장이 엄청 크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 가두게 되고 개체수를 많이 늘리게 되고 개체수를 많이 늘리면 움직이는 활동량이 적게 됩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활동량이 적게 되는데 먹는 음식의 사료비는 아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간이 못 먹는 압성옥수수를 준다든지 인간이 버린 음식 쓰레기를 갈아서 말려 가지고 또 가공을 해서 준다든지 결국은 누군가는 음식 쓰레기로 만들어진 사료를 먹고 만든 동물에서 간에서 채취하던 뼈에서 채취하던 그 미네랄을 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종 화학물질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은 과연 괜찮을까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농약으로 식물을 많이 대량으로 생산하려고 을 하고 그럼 일부 농약도 우리 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동물보다는 식물이 낫지만 보형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또 각종 화학물질로 버무려진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될는지 그리고 또 다른 림프오염을 만들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림프가 오염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미네랄 영양제로 과연 우리 몸을 보충할 을수 있을 것인가 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뼈가 약하다 그러면 칼슘이라는 영양제를 보통 사 먹게 됩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칼슘은 흡수가 잘안돼서 마그네슘과 비타민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같이 있는 것을 먹게 되겠죠 그러면은 장으로 들어가는 흡수는 칼슘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몸에서 피로 갔을 때이 칼슘이 뼈로 갈지 아니면 연부조직 부드러운 조직으로 갈지는 칼슘이 정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K가 정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 비타민 K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뼈로 가도록 신호를 주게 되는데 비타민 K가 부족하다면은 뼈로 가는 게 아니라 뇌로 가서 치매를 만들고 심장이나 혈관으로 가서 오히려 혈관 경화를 만들고 연골로 가서 연골의 석회화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다공증을좀 막아 보려고 노화를 막아 보려고 먹었던 칼슘이 나의 몸에 치매를 만들고 내 혈관 나이를 더 늙게 만들 수 있다 시청자들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바깥에서 조절하려고 하시면 더더욱 힘들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현미라든지 이런 채소라든지 우리 농사 상품을 직접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부분들도 가공하지 않은 대로 김이나 다시마를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재료로 섭취를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알아서 자연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것을 영양제로든 아니면 가공식품으로든 먹게 되면 노화 예방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을 어떤 경로로 섭취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 미네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미네랄은 자연에서 온 거죠 우리 흙에서 온 거고 그 흙에서 온 것을 식물로 통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좀 통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몸은 건물주, 우리 뼈는 건물주가 되고 안에 들어가 사는 미네랄은 임대인이 됩니다 그럼 임대인은 돈을 내야 되겠죠, 건물주한테. 그것이 우리 몸의 기능을 좋게 하는 효소의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물주는 임대인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단한 뼈 안에 약알칼리라는 좋은 물을 담아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을 생각을 하지 않고 허에 어떤 쾌락을 생각을 해서 맛있는 단단, 달달한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림프가 오염되고 이 림프에 오염된 것은 뼈에 있는 골수를 오염시켜서 을 산성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갔던 흙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다시 콩팥으로 통해서 빠져나간다 결국 자연과 인간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뼈 안에 보물창고인 미네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이 미네랄은 바깥에 있는 흙, 자연이 있는 지각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버린 쓰레기들이 어느 곳에는 환경이 오염되어 있어서 흙이 오염될 수밖에 없고 그 오염된 흙에서 자라는 식물을 누군가가 미네랄 영양제로 판다든지 식물을 어떤 식으로든 먹게 된다면 그 누군가는 다시 누군가 버렸던 쓰레기로 통해서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자연과 인간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 혼자만 건강하면 된다고 미네랄 영양제를 먹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누군가 버렸던 그 쓰레기 자랐던 식물을 내가 먹는 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환경을 오염을 시키지 말자 라는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될수 있다 이 부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네랄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미네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자연과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소중한 부분을 깨달아서 우리가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선조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